거리란 그냥 경로의 길이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길을 이동거리라고 얘기하지 그게 실제 길이야 경로 1 경로 2 경로 3이 실제 길이야 이 길을 따라서 얘가 간 거리를 그냥 말 그대로 이동거리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변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위치의 변화 그치? 그래서 그이 변위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어디에서 뭐 했고 출발 시작을 했고 어디가 도착 즉 변이란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최단의 직선경로 실제로 거기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어 그냥 얘가 어떤 운동 시간에 대하여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면 뭘할수 있어? 단순히 거리 정보만 주면 예를 들면 내가 100m 움직였어 근데 100m를 동쪽으로 움직였는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학원을 기준으로 야 500m 갔어 그 500m 움직여서 내가 뭐 평촌역으로 갔는지 범계역으로 갔는지 알수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지 그냥 500m 움직였다는 정보만 주는 거야. 근데, 변이라고 하는 값을 주면, 어느 쪽으로 얼만큼? 우리 지금 학원을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남쪽으로 500m. 그럼, 아, 범계역에 있겠구나. 이런 정보를 줄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우리가 어떤 물체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게, 어떤 물체 운동의 상태를 표현하면두 가지 정보를 줘야 돼. 첫 번째는 빠르기에 대한 정보. 얼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두 가지 정보를 주면, 아, 이 새끼가 지금 어디에 있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알겠지? 이게 거리와 변이의 차이야. 근데 아쉬운 건, 사실은 이제 그 물리적으로 보면은, 너희들도 알겠지만은, 거리하고 변이는,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스칼라. 크기만 있는 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변이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방향을 가지고 있는, 함께,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예전처럼 벡터를 따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념상으로만 분류를 해두고 또 하나 아쉬운건 물리원은 전부 직선운동만 다룬다 이게 이동거리와 변이의 관계를 보면 경로가 직선의 경로를 갖다면 실제로 이렇게 길이 있어 여기가 경로 4라고 해보자 그럼 4번 경로로 움직인 놈은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어때? 같아 그치? 그래서 그 우리가 직선의 경로를 택했다면 거리와 변이가 같단 말이야 대부분의 문제가 크기를 많이 물어봐. 변이의 크기는 얼마인가,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보면은 속력하고 속도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결과를 많이 보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를, 니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다루다 보면 나중에 뒤로 가서 개념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야. 속력을 적용해야 될 때와 속도를 적용해야 될때 개념이 혼동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야 돼. 우리는 앞으로 이런 직선의 경로만 많이 보겠지만. 그래서 항상. 직선 경로가 아니라면, 이동 거리라고 하는 값이, 이동 거리라고 하는 값은 무조건 뭐보다는 크다? 변이보다는 크다. 단, 직선의 경로인 경우에 한해서 이동 거리와 변이는 어떻다? 같다. 알았지? 그럼 이걸 활용한 게 뭐야? 속력과 속도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할거 아니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항상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어떤 운동에 대하여. 알겠지? 음, 그걸 알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디가 출발점이다. 기준이 필요하겠지.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 를 설명하는 거지. 위치 표현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지. 그래서 변이는 위치의 변화. 경로에 상관이 없어. 얘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던지 간에 그냥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는 최단의 경로를 그냥 변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이제 뭐 곡선의 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 실제 이동 거리는 5미터라고 얘기하지만 변이의 크기는 얼마? 3미터. 굳이 뭐 방향까지 표현하겠다 하면은 대충 뭐 북서 북동쪽 되겠다. 그렇 만약에 방위가 표현되어 있으면 그렇게 나타내 주면 돼. 원궤도 사실 원궤도하고 비슷한 게 뭐야? 왕복 운동이다. 왕복이라고 적어놔. 왕복. 원운동이라는 거 자체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면 한 바퀴 돈 거잖아. 그렇 이렇게 원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뭐 타원도 좋고. 한 바퀴 도는 운동이야. 이렇게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 운동이야. 그러면 실제로 원의 둘레가 5m야. 그러면 이동거리 는 5m지만 변이의 크기는 얼마? 0. 그래서 변이가 0이라고 하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어. 어떤 물체 운동에서 변이가 0이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제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움직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딘가 를 갔다 온 거야 그냥. 왕복했다는 얘기야. 변이가 0이라는 뜻은 자. 직선상에서 운동방향이 바뀔 때, 이런걸 많이 보게 될 거야.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많은 케이스에서. 운동방향이 바뀔 때, 변이와 이동거리는 분명히 다르지. 자, 혹이 나오지만, 이렇게 직선상에서 예를 들면, 뭐, 동쪽으로 5m를 간 뒤에, 운동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왼쪽으로 3m를 왔다면, 실제로 얘가 출발점에서 시작, 출발에서 움직인 실제 경로의 길이는 8m지. 하지만, 변이라고 얘기할 땐,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어쨌든 최종 도착점이니까,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 죠 오른쪽으로 얼마? 2m 떨어진 지점이 현재 있어를 나타내는 거지. 그지 음, 미동거리 8 m 야 그러면 얘가 그냥 쭉 8m를 간 건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변이로 나타내면 알수 있다고.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려주고, 출발점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얼만큼의 떨어진 지점이 있다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변이 값을 쓰는 거야. 물체 운동 상태를 정확히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어, 속력하고 속도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자, 속력속도. 뭐 이제 과속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쭉쭉쭉 다 쉬운 얘기를 할 거니까. 단, 알아둘 게 이제 그래프 해석에서 내가 몇 가지 강조를 할 건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속력하고 속도. 속력이란 뭐야? 단순한 물체 운동의 빠르기만 표현하는 거지, 그렇 빠르기만 표현하는 것으로 물체 전체 운동 시간에 대한 뭐 이동 거리,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굳이 물리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이렇게 써, 음. 응. 화살표를 주면서 이게 벡터 값이야, 속도라는 물리량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똑같아. 운동 시간 당연히 똑같겠지. 그 운동 시간에 대한 변이, 위치 변화. 이걸 변이를 쓰느냐, 거리를 쓰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잖아.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어? 5초 걸렸어. 이 길이야. 길을 따라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했어. 그러면, 자,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이동 거리는 얼마야? 7m라고 얘기하면 되고, 변위의 크기는 얼마야? 그렇지. 변이의 크기는 5m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요게 5m가 되는 거지. 운동 시간은 똑같이 5초니까 평균 속력을 얘기할 때는 5분의 7mps가 되는 거고 평균 속도라고 얘기할 때는 1mps라고 되는 거야. 사실은 여기 정확하게 북서쪽으로, 라뭐 이런 식으 뭐 북동쪽으로 이런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지. 같이 표현을 해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 근데 우리는 직선 경로만 볼 거니까. 알았어?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개념상으로는 분명히 다르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거 자, 그래서 평균속도와 순간속도는 별표해 놔 이건 다른 것 때문에 별표하라는 얘기 아니야 니들 이거 구하라고 하지 않아 평균속도는 구해 전체 운동시간에 대해서 전체 변위의 크기 또는 전체